GR 벨브에서 올라오는 통로입니다. 흙기가 다기관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통로인데요. 지금 이제 카본 누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. 이건 원래 쉬운 날 아니? Yeah. 내려서 하나씩인 라알아으시오 봤어요. 1 0어요 이거 숨기 흑기... 찍어야죠. 3개가 아니었어요? 3개. 3개가 다 그래요? 응. 아 어, 대박 세개다다 다 길렀어 얘는 유자 <목소리도> 편이라 긴 쪽이, 응, 긴 쪽이요. 어딨어요? 파이프. 이 이제 닦았는데 이건가? 응이 그리고 볼트가 하나 있는이 너랑 통화 있어 거기 따로 있을 거야 오른쪽으로 자 <목소리도>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